아, 어, 천일입니다. 아, 어, 천일이에요. 어, 금일은 양력으로는 5월 14일이고, 5월 14일, 음, 음으로는 어, 3월 25일, 임신일, 날짜로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어떻게 일요일 잘 보내셨죠? 일요일날, 지금 8시 10분, 8시, 8시 10분 정도 인 거예요. <웃음> 어. 11번. 아, 어제 그, 오늘 참 생방하는 날이죠. 생방하는 날인데, 에, 내일, 월요일, 우리 스승의 날이라고, 잠시 전에 그 서울 애들이 어제 왔다가, 어제 왔다가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지금, 아나에는 7시 20분 차. 준비될 10분이라 했으니까. 다나에는 7시 50분 차. 그래서 온다가 나가서 자들 좀찰따고 하고 철들 여기 한지자껏 한상 벌려 가지고 애던 애들 보내고 다 치우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음, 어제 오늘 그 행사가 있어서 기록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영상만 딱 편집해서 올릴까 하다가 어, 생각해보니 어, 저들이 잠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이이 이, 이 영상의 뒤에 이어서 어, 사진이나 그 영상 이야기를 같이 올려놨겠다 싶어가지고 아, 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웃음> 어, 좀 전에 그 서류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얘기를 했죠. 내일, 월요일 스승의 날이에요. 그래서, <웃음> 애들이 온다고 하길래, 오지 마라. 뭐 저번주에 구단다고 그 봤었어요. 근데 이래저래 뭐, 돈도 쓰고, 그러는데 또 일주일 만에 내려온다니까. 야 돈도 없고 힘든 선생님 오지 마 그런데 뿌덕뿌덕 그래도 선생님 선생님 날인데 또 온다고 해서 전일이 못하는 음식입니다만은 감자탕 감자탕 돼지 등뼈 해가지고 줬더니 아주 둘이 그냥 맛있게 잘 먹었어요 둘이 이제 사들고 오고 먹을 것도 사들고 오고 어 그래서 잘 먹고 올라갔는데 아 그것도 그거지만 이따 여러분이 글자를 뺄 거지만 그게 뭐였느냐면 서울아이 중에 하나가 근데 애들이 다 여유있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전에 자기랑 사업적으로 엮였던 알든 그런 중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생이 아, 구독사. 요즘 말로 구독사예요. 구독사를 했고, 명색이 자기가 제작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독사를 한그 중생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꿈에 잘 찾아와. 응? 그러니까 언젠가 찾으러 왔데 선생님, 이게 왜, 뭐, 뭐, 왜 그렇대요? 하기를. 여차저차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있다고했더니 언젠가 <웃음> 그러면 제가 제가 보내줘도 될까요? 저승세계 왜 쳐든지 모르겠어어 보내줄 수는 있지 그지만 문제는 돈도 없고 니네 처지도 공공한데 굳이 니가 나서서 그 영가를 보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저들이 설명을 했을 때그 서울 제자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큰돈 들여서 보낼 수는 없지만 없는 와중이지만 보내주고 싶습니다 저들은 말렸어요 왜? 지가 널널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있막 퍼지겠는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는데 근데 지가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어 오늘 천일 도량 저 뒤에 계족산이라고 그 있어요 계족산 계족산에 예전부터 천일이 가던 그 붓당 그 도량 거기 선왕에 가서 풀어서 풀어서 보내줬어요. 천일 요 얘기 뒤에 이어서 이제 그 영상을 천일 이 붙여서 올릴 거예요. 그런 종생도 있고 그런 제자가 있어요. 참 기특해요. 기특해. 자기네 집안 것도 야 너희 집안 너희 조상 네 할아버지 네 엄마 네, 할아, 네 할머니 전부 다못 가고 버벅거리고 앉았는데 너희 집 <웃음> 천도 지해야 돼? 하고 딱 얘기를 해주면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래요? 나돈 없거든요 뭐고 뒤질도 돈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의 중생들이에요 그게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런 세계를 알고 하다 보니, 아니, 지 새끼도 아니고, 지 조상도 아니고, 자기 집안도 아니고, 사회에서 알는데, 고독사를 한, 그 종생을 지가 지돈 들여서 조승에보내주었다고 하니, 그 참. 여러분들, 이 방송, 이, 이, 천일 얘기 듣는 사람들 중에도 이해가 좀안 되죠? 어떻게 미쳤어, 그죠? 미친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뭐 정치인 봐요. 야, 열심히 하면서 막 열심히 딴데 투자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살아. 그런 요즘 그 양반이 뉴스에 탑뉴스를 항상 도배해. 막 난리도 아니잖아. 그런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영상 붙는데 그이 차를 이해 끝나 끝나고 천일이 영상에 붙여서 올릴 건데 그 영상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얘기 를 여러분들 해주는 거예요. 응? 오늘 낮에 오늘 일요일 이 낮에 천일이 굿당 선왕에서 그렇게 풀어내는 얘기가 뒤에 이어질 거예요. 쟁판. 응? 피도 안 섞이고 물르고 같이 사업적으로 만났고 그것 말고는 없는데 자기 돈 들여서 자기도 놀러 가는 게 아닌데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올라갔고 또한 가지 <웃음> 어, 이 천인이란 데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님 이거 맛있는 거 필요한 거 쓰세요 해가지고 봉투를 놓고 갔어요 실력 응? 입장하네 하나의 봉투가 어, 다 올려놔 또 하나는 선생님 필요한 거 쓰세요 하고 봉투를 줬어요 어 그래? 고맙구나 올려놔 랬단 말이에요 천일안 열어봤었어요 애들 다 올라갔어요 집다 치우고 다 치우고 오늘은 좀 전에 우리 열어봤어요 근데, 너무 많이 돈을 넣은 거야. 하나에는 저번주에 구슬해서 다 빡빡빡 털어가지고 구슬해서 이렇게 돈도 없어. 그런데도 봉투에 딱 해가지고 큰 돈을 넣었어요. 또, 오늘 그 영가를 보내주고 했던 그 아이는 돈을, 더큰 돈을 넣어놨어. 아... 천일... 그걸 확인하고 어떻게 했었어요 신령이 전에 다다 구했어요. 신령이 전에. 어? 신령이 전에 여러 아버지, 할머니 2차, 어? 저차 이호공저0공이래서저0고 0호, 고다 구했어 이제 천일호 이 얘기를 왜 하냐 아까 있을 때이아이들 있을 때도 전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응, 모든 것은 내할 탓이고 각자 본인 할 탓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응?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또 그렇게 큰 돈을 천일한데 스승의 날이라고 안 줘도 되는데 그 아이들은 너무 큰 돈을 갖다 팍팍팍 그리고 걔네들이 잘 살았냐 잘 살고 있냐 그러니까 돈 많이 있냐 돈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그랬어요 천일이 이 얘기를 끝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므로 인해서 천일은 이 천일은 그 아이들한테 늘늘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게 당연히 더 깊게 들을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소래물탄도 모래물탄도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을 천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천일이 아,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찍는 거예요 음, 너무 길으면 어, 다음 영상이라서 이 편지, 2000일 이 편지까지 해놓고 자를 거예요 아, 그두 아이 어? 두 아이들 다 심성과 마음이 이쁘고 대단하고 또그 중에 하나에는 또 그렇게 아무런 상관없이 지가 무용쓰고 그냥 말아도 될 거를 지가 힘들게 버는 그 돈을 그렇게 들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 저성애를 보내주겠다 하니 그 안이 이쁠 그, 그 안이 이쁘냐 이거죠. 그러니 신들이, 신령님들께서 왜 안이 이쁘게 했어요? 응? 왜 안이 왜안 이쁘겠어? 그야말로 전편 형성의 귀인인가? 뭐라고 했던 그걸다 교화예요 귀인인가 신인인가 뭐 그렇게 천일이 어? 오늘 그영가를 보내준다고 뚱딱거렸습니다마은 어? 대단해요 대단 아마 천일 전일 같아도 천일이 그 입장이라면 안 했을 거야 안 하지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안 해요? 안해 그런데도 그 아이는 그걸 하더라고 그 애는 하더라고 해주더라고 대박이에요 대박 아셨죠? <웃음> 그렇게 사는 중생도 있어요 어떻게든 지가 남들 피눈물 빼가면서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자기 투자라고 하지. 또, 무당들이 그 일반 중생들 사기쳐먹고 지랄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인데도 또 불구하고, 오늘 이 사례 같은, 어? 이런 중생도 있다 하는 거예요. 천일이 봤을 때는 이 명색이 천일의 제자지만 진짜 대박 잘났어요 응? 대박 잘났어 짱 짱이에요 그러면서 천일은 뭐라 그랬어 그렇게 천일은 또 어떻게 뭘 도와줄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천일을 또 반성을 해요 아까 무슨 문자 천일 못한다고 천일 안한다고 했잖아 천일 안해 천일 같으면 안 해요 안 하지 미쳤어? 근데 그애는 하더라고 여러분 내가 모자란 듯이 살고 내가 부족한 듯이 살고 그런 모든 것들이 흉 같아요? 흉? 잘못된 것같아 아니에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쟁에서 결국은 토끼가 이기듯이 토끼가 이기듯이 그렇게 사는 게 결국은 승리하고 이기고 내 인생을 잘 살다 가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얘기 바로 이 얘기입니다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대로넘어가세요 좋은 것들 고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서울 애들 열심히 버스 안에서 좀 자든지 어쩌든지 그럴 거예요 천로료 방송국 내 작업할 테고 열심히들 사시고 그렇게 멋지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진짜 보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이선에서이렇게 어, 이이가 아, 버지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자자니 어머니. 어머니. 어 찾아 자주 찾아 놓지 못하고 음식을 하고주셨습산이 <목소리가> 네,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빨리 빨리 사는 보는도 있고요 어르 봉세하는욕년이 세상 5 9 어, 이 망자, 이 종생. 종생이 아니고, 이 망자입니다, 남자 우리 예쁜 제자, 종생이. 이승을 마을지 밟고 좋은 세상으로 하라고 내방으로 하라고 이정성으려 들여서 자리를 아, 가 했으니 우리 좋은 거니 좋은 거니 가는 길한나고 말다 말고 이승에 떠들지 말고 좋은 데 가서 아, 다 많은 공부 이러고 다그라 생기 전에 그렇게 놀아 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누가 이거 누가 올려줄지 그나마, 응? 살아생자의 인연이었다고, 응? 이렇게, 이중생, 이제자가, 보내좀신책 주신다면, 저분 와서, 많는분들시기를말바니다 아, 그렇죠? 우리 신령님, 신령이 하랍이 지할아왕 문을 열어주신다. 아니! 망설이지 말고, 이렇게 술 한잔 음식으 맛있게만 마시고, 좋은 마음을 바라며 보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어주네이이런데박이 어디 있을까? 이 노래 뭐 제목이 뭐야? 저거 노란 동대 그 사람이 살아서도 낙이 없었다네, 맞나? 그죠, 맨날 나이, 술 먹고. 그렇으니까 아. 자기가 지금 그래. 외로웠어. 외로웠어. 외로웠어. 낙이 없었다. 뭐라도 외로웠어. 응. 이죠 자기가 살아서도 낙이 없었다. 아. 딱넘어가 아. 자기가 살아있어도 낙이 없었다. 그래. 그니까 무당 얘기하 여기서 바로 어떻게 자기 액션, 액션 딱그 이렇게 빠른 그 어떤 무당같이 액션 들어가지 아니고 나 손상에 딱 벗어버린 듯이 그려있어 살아나겨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것 같아 무슨 사람인지 몰라도 자기가 무슨 낙이 있었겠니? 응? 자기가 내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야 부인하고도 뭐 거의 별거 상태였고. 예. 네. 혼자 살았으니까 애들도 다 떨어져서. 아기 네. 내가 없었습니다. 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야, 운다. 아, 육다야 울어. 울거야야 울어. 울어. <목소리도> 아, 울어. 야아어 울어. 육어어육회어육어 육회야, 울어. 육어육어 울어. 울어. 야 울어. 야 울어. 육회 울었어? 뭐래 울어 네. 아. 1 8번이니까또 이거... 네. 노래 잘했는데 너도 불어울렸네 네 광고는 아닌데 여러 분 나오면 더 울겠네 여러 분 나오면 더 울겠어 얘 정신 좋아하냐? 안했어 원래 좋았는데 막당뇨고 그러니까 짜그라 그랬어. 그치. 원래는, 원래는 저 아니지. 원래 좋았어. 아니지? 좋았어. 그래, 지금 등치 왔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샤워꾼한수분이니까더 그러니까 좋았어, 원래. 이씨, 그럼 좋았다고 해야지. 알아, 또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나중에 사람 말로 가쁘면. 이빨도 다, 다나, 이빨도 다라라고 내가 등치 좋았다고 딱 하는 그래, 뭐, 거야. 내가 등 좋았냐고 물어본 거야. 내가 등치 좋았 자기가 하는 것도 옛날인데 이랬다 하는 거 알려준 거야. 분 중심 앞에 가길래 너는 모르신 거야. 그러니까 잘 해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니가 생각하기도 한 만큼 잘하겠다. 이 응? 그런 의미야. 응. 다시 고맙다. 고맙다고. 응? 고맙다. 어, 덕분이한다덕분이다 자기가 이럴줄 몰랐대 응다 나가고 싶어 자기가 이럴줄 몰랐대 단타부터 던지는거야 음. 자기가 이럴줄구야술 먹고 음. 다 다가 죽었어 음. 너 자기가 이럴줄 몰랐다고? 자. 할아버지, 여기에, 어, 후비도안 좋은 옷이 부랑다받아주고풀어주고 우리 질성이도 마찬가지 우리 질성이 보경하라고 보경을 못했어. 엄마 계속 할아버지한테 드시 오만 명이에요. 다신 단다. 안 돼. 어? 할아버지가 너안 돼. 이놈아 우리 질성이 성이 우리 보경이. 그래서 바라 이름 바꿔서 하시고. 그래도 호기안 좋은 기회니까 다 걷어 주시고. 어, 그리고 뱃속에 아기 좀 체결해 주세요. <웃음> 있었는데 얘가 지금 고맙다는 거 아는 게 아니고 좋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길래 좋다는게 고맙다는 뜻이야. 마지막에 고생했고 이게 분홍보락에서 마지막 것터 가본 거거든. 맞겠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다습니다저초 네. 초인... 저, 저, 혼났초하 네. 네? 여기다. 응. 초 그, 그은너 뭐 집에서 아까 빼도 엄청 빼놨다가도 지금 인상 딱 커있잖아. 응, 응. 그지? 응. 바로 이런 것 같아. 전성이 고살 때도 시면나왔듯이 응. 그, 가사랑거거 그, 그, 그, 그, 그, 그, 한 그, 고맙다고, 고맙다고 했 그, 네, <놀람> 이本当に似たスラ <놀람> <놀람> 그 전에, 아니, 이 딱, 그, 아까 조금 올라가서, 내가, 나 찾고, 너 찾고, 너 찾고, 이렇게, 이장선에렸습니다 하고 딱하는데 거기서 하고 뭐 케이스장이 딱 났거든. 응? 이렇게, 고맙습니다. 내가 인사하다 말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이지. 뭐 하도 요그 전에, 이딱 하고 출근하고, 방자 하기 전에, 이미 다끝나가이 고, 고, 고, 풀을 때도, 그이른바그 힐링 거야 응? 힐링 거 원근이가 그래서 자기 할 수, 근데 내가 대체 뚱뚱한 점도 못해 원영 지가 아, 려거 지금, 롯한 거, 신세하나신나가가 가게, 가게, 가게, 가게, 가